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나 초보왕 보는데 진짜 도움 되는 것 같아 라고 좀 알려주시고 많이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골프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 제가 자신할 수 있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태풍 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했고요 벌써 5일이 지났어 그래 이제 이번 시간에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는 뭐 소형도 할수 있고 중형도 할수 있고 대형도 할수 있고 초대형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태풍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방법 뭐 방법 하는것 같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뭐 초대형 태풍만 여러분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몸 상태도 좀 느껴 봐야 되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느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어 소형 태풍 이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따. 옥선생이 말씀하기를 아, 손목만 잘 써도 골프는 끝난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세 손가락이 대풍을 만든다. 대풍 태풍을 만듭니다. 왼세 손가락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이거에서 모든 골프가 그냥 끝이 난다 왜 이것만 시동을 걸어서 태풍의 눈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휘두르면 공이 똑바로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오는 페이드가 나서 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형 태풍은 여기에서 손목만 이용해서 지금 방금 했던 이세 손가락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게 이제 되는게 소형 태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실전용으로 쓸수 있겠어요? 아니 뭐 쓰지? 이걸 어떻게 실전용으로 써? 이 작은 걸? 그러면 이제 팔뚝만 한번 가봐요. 팔뚝만. 어, 몸은 그러니까 몸을 붙들어 놓은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랄라랄라 하지만 그냥 팔뚝만 가서 팔뚝만 가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오 나가네. 그렇죠? 이거는 약간 무언가 컨트롤 스윙을 할때쓸 만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 나에게 맞는 스윙을 찾기는 소형 태풍과 중형 태풍은 리스트에서 빠져요. 왜냐면 얘들은, 어, 하나의 뭐, 중형 태풍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때쓸수 있는 거고, 소형 태풍도 어프로치 때쓸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쇼게임을 할 때는 소형 중형이지만, 이 롱게임을 할 때는 에 대형 태풍이냐, 초대형 태풍이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형 이 손가락 세 개가 살아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어깨만 보내보는 거예요. 어깨만. 자, 여기서 어깨만 쭉. 이런 식으로 어깨만 보냈어요. 그럼 어깨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형 태풍과 초대형 태풍은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냥 어깨만 갔다가 어깨만 나오면 돼요. 이때 팔뚝, 손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어깨 갔다가 그냥 어깨만 나오면 돼요. 철저하게 왼쪽 베이스예요. 절대수는 철저하게 오른쪽 베이스고 그다음에 태풍수는 철저하게 왼쪽 베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칠때 비슷한 거리면 몸을 적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내 공이 너무 뜬다 가령 내 공이 너무 뜨면 어깨 그러니까 즉 대형 태풍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초대형보다는 볼이 덜 뜹니다 초대형은 백스윙크가 좀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가면 몸통 이 어깨가 아니에요 이제 전체 라인이 돼서 전체 라인 들어가고 전체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뭐 대형 태풍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더 높아요. 거리는 비슷하고. 그러면 높게 뜨는 게 필요한 사람, 볼이 너무 깔려가지고 그린에 맞으면 튀어나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왼쪽 라인을 전부 다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뭐 이제 초보왕 한다고 해서 초보들이 계속 초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공이 너무 떠. 이유에서 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어찌됐건 너무 떠서 거리에 손실이 있다면 어깨 태풍까지만 쓰셔야 돼요. 대형 태풍까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 태풍을 쓰면 거리가 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거리 컨트롤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일단 어깨가 쑥 들어가고 왼쪽 라인이 쑥 들어갈 때는 이미 풀 스윙의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때는 내가 어깨를 천천히 빼거나 아니면 전체 이쪽 라인을 천천히 돌리거나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왼쪽 골반에만 신경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왼쪽 라인을 신경 쓴다고 해서 왼쪽 골반만 골반만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 골반이 어떠한 점으로서 도는 건 너무 좋지만 전체 라인으로서 돌리겠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골반만 하면 어깨도 막 빠질 수도 있고 상하체가 분리가 돼 버려서 좋은 샷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태풍을 갈때 부드럽게 친다 하더라도 어깨 다 밀어놓고 어깨, 어깨 이런 식으로 치면 푹푹 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스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살 치면 얼마든지 살살 칠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초대형 태풍으로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만약 갔죠? 툭 때려서 왼손에 의해서 150도 안 날아가게 제 기준으로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를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를 보면 훨씬 더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깨만 넣어볼게요. 어깨. 음, 이런 식으로 어깨만 쭉 쳐봐, 쳐보면 큰힘 들이지 않고 200m도 칠수 있고 지금 어깨. 그 다음에 저 어깨만 넣고 어깨만 당겼어요. 그럼 전손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아간 거예요. 이미 소형 태풍은 태풍의 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깨 밀어 넣고 어깨 조금만 더 빨리 빼고, 그러면 그냥 어깨만 조금 더 빨리 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거리 늘어나는 거는 되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몸통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통 돌리는 거 해볼까요? 몸통 돌리는 걸한200 근처 한다면 쭉. 이렇게 쳐서 이건 뭐 거의 번트 되다시피 해야지 한 200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190한8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몸통 돌리는 걸로 자 몸통 쭉 몸통 전체 음. 응. 돌아 들어올 거예요 지금 우측으로 출발했지만 을 엄청 뜨잖아요 돌아 들어오면서 250 찍고 한260 나가겠다 이거는 어261 나간단 말이에요 힘안 드리고 그러니까 옥선생은 어 레슨 목적상 240, 뭐 250선에서 맞춰 또는 230에서도 플레이를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한 250, 한 40에서 260선으로 플레이를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태풍 스윙으로 치느냐 뭘로 치느냐. 근데 이게 유리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골프는 어 그냥 그래요. 어떤 정교한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필수지만 오른쪽을 선천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못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왼쪽을 못 쓰는 분들이 있고 왼쪽을 못 쓰는 분들에게는 꺾어들어 꺾어들어 떨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절대 스윙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골프는 여기에서 태풍 스윙 뭐 예를 들면 짧은 거니까 팔뚝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손 놔두고 팔뚝 만 팔뚝 갔다가 팔뚝만 오면 돼요 근데 보통 이 어프로치를 할때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팔뚝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손목으로 갔다가 팔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팔뚝으로 갔다가 손목으로 친다거나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자 왼손 팔뚝, 팔뚝만 가는 거예요 팔뚝으로. 줄주어줄 줄 당겨, 야, 이런 게 있어요. 제 옥스윙에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 드리면 어깨 스윙은 너무 볼이 많이 떠서 거리 손실이 있는 분들은 어깨만 넣었다가 빼면 되고 볼이 너무 안 떠, 거리는 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좀힘들어도 전체적으로 갔다가 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리 방향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피날레죠.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봐도 몰라. 그럼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일곱 편은요, 아, 뭐 규화보전 아니면은 뭐그 이천도룡계에서 나오는 뭐 구양신공 아니면 구음진경 이 정도 급의 비법입니다. 비법. 여러분들 일곱 편은 진짜 매일 돌려보면 여러분들 골프 금방 늡니다. 태풍스윙편 아셨죠? 다음 시간까지 보시고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파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